마음은먼 길을 달려 전 날부터 너에게 날고 있었지 음 둘이서 온 여행들을 정해 둘만의 이런 붙인 시간들은 여전해 너에게 빌린 용기로 겨우 시작한 여행 한참 시간이 지나 머리가 맑아진 듯해 침대 열차 안에 너와 말 없어진 이 짧은 순간도 쓸데없진 농담은 서두를 필요 없어 이 노래는 travel song 넌날 자꾸 헤매 는 열차 이덜컹거리미 우린 데리고 어디까지 갈까 여행은 하늘에 닿을 거야 잘 보냈어 오늘은 어땠어 Good night baby 대 우리 사이에 새로운 가족을 둘만의 여행하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여행은 때론 길고 모든 게 멀어지잖아 세상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줄 거야 남아버린 우린 하나의 풍경이 될 거야 우리 기다리는 건다 우연이겠지만 그건 낯설겠지만 우리 설레게 해 그러니 내가 믿지만 나를 보고 웃어줘 하루 잘 보냈어 오늘은 어땠어? Good night, baby. 다주먼 음, 곳으로 우린 음, 거기가 어디든 라고해 너와 함께. 천천히 가까이 보고 싶어. 있어 s so d r i t